예, <웃음> 지난 27일 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권 당시에 국정원이 세월호 가족을 사찰하고 자체 예산을 들여서 세월호 참사를 잊자라는 취지의 영상을 제작해서 일배등을 통해 유포하여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4년에 세월호 가족분들이 의혹을 제기한 지 무려 6년 만에 국정원의 사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사참위가 밝힌 국정원의 행위는 일개 국정원 직원이 기획하고 수행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요청을 한 바와 같이 다수의 사람이 가담한 것일 것이고 특히 215건이나 보고서가 작성되어 청와대에도 보고된 만큼 밑선의 개입도 상당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구나 어제 세월호 가족협의에서 언급한 대로 지난 6년간 이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추었거나 조사하지 않았던 책임자들끼리 합치면 범죄 참가자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수사 요청을 받은 특별수사단은 주저함 없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관여할 수 없고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과 관련된 정보 이외에는 국내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 미뤄져 왔던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회에서 여야 대결 국면 속에서 정체되어 있었던 국정원 개혁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언론에서 우리나라 산 코로나 진단키트의 70이나 80% 정도가 불량이다 라는 가짜뉴스를 보도했는데요. 이 보도가 우리나라 특정 종편 방송의 기사로 인한 것이었음이 보도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보도와 관련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20일 식약처에서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불량이 있었던 것은 코로나 진단키트가 아니라 검체 수송 배지라는 것으로 진단키트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종편의 해당 보도에서는 제목을 불량키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라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해당 보도로 인해서 이미 일본에서는 국산 진단키트가 불량이다라는 가짜뉴스가 유통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신뢰도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에도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 극복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각자 맡은 역할에 좀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